24세 여성 기준이었는데 총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보험료가 더 비쌌어 지루피부염 음. 아니면 여드름치료 또 허리통증 도수치료 음. 어, 내가 최근에 이력이 있다면 팀장님이랑 진행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목이 아파요 어, 네. <웃음> 자. 그래도 행복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음. 앞서 이제 태아보험 정리해드렸고 음. 어린이보험도 정리해드렸어요. 20세까지 어린이보험 이제 제일 중요한 음. 네. 20세 이상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음. 어른이보험 정말 지난달에 문의가 폭발적이었어요. 무서웠어요. <웃음> 팀이 뭐 거의 뭐 밤도 많이 새시고 정말 바쁜 그런 거였는데 어땠어요? 지난달 상담하시면서? 일을 해오면서 느낀 음. 부분과 음.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문의 음. 주시는 음. 그런 층이 음. 좀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까지 많이 음. 알고 계시는구나 음. 라는 것도 느꼈고 음. 어설프게 알고 예전에는 어디가 싸다던데? 어디가 여기서 유명하던데? 음. 이런 음. 수준에서 주셨던 질문은 음. 어, 어디가 담보가 새로 나왔던데요? 음. 어디가 범위가 제일 좋다던데? 음. 뭐 할인을 한다던데? 음. 어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구가 잘 된다던데요. 음. 정말 고객님들께서 반 설계사가 되셔서 문의를 주시는데 그만큼 제가 조금 더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하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깊이 있게 좀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음, 음, 음, 상담이었어요. 그만큼 또 힘드셨잖아요. 네. 그렇 <웃음>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음. 20대 분들이 음. 이제 사회 이제 막 진입하셔서 다 일이 너무 많고 늦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음. 이 상담 시간 조율하는 게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녁 상담이 많으셔. 진짜로 제가 10시, 11시 넘어서까지도 상담한 사례가 음. 최근에 너무 많았어서, 사실 저희 아이한테 미안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고객님들의 그 시간대를 맞춰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일찍으로 좀 땡겨 주셨으면 아.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기 <웃음> 봐야 돼요. 아기 <웃음> 너무 예쁜데 아기 봐야 되는데 그쵸. 근데 또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잖아요. 저희도 어른이 하면서 피드백 받거든요. 같이 스터디 하다 보니까 음. 상담 사례 중에서 문의 주셨는데 안타까운 사례도 되게 많았잖아요. 제가 너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고객님들께서 문의를 주시는 기준이 아 보험사들이 이렇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아시고 내가 언제 가입을 해야 되는구나 진짜 설계사를 찾아서 제대로 관리 받는 패턴으로 가야겠다 음. 라는 것 때문에 문의를 주셨다고 많이 말씀을 들 하셨어요 음.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실 때 중요한 거는 가입이 되느냐예요 음. 근데 너무 안타깝게 20대가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신가봐요 환경적인 변화도 많이 겪으시고 무리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치료한 이력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뭐 지루성 피부염 음. 아니면 여드름 치료 또 허리통증 도수치료 음. 어, 내가 최근에 이력이 있다면 음. 언제쯤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 미리 좀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실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음. 그 고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희가 시간이 팀장님 너무, 팀장님이 팀장님이 바쁘셔서 네. 네, 저도 준비를 한번 해볼 텐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음, 음. 음. 고지적인 부분들도 좀 음. 어 정확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거고 음. 이 부분은 사실 성해사장사님도 지금 준비가 음. 되어 계셔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컨텐츠 꼭 올리도록 할테고 네. 중요한 건또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지금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이게 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고지위반건이 진짜 많아요 음. 그러면은 뭐 나중에 3년 지나면 다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입하시면 진짜 많은데 음. 보험사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음. 어, 알면서도 다 받아준다 음. 나중에 원금 안줄수 있는 거리를 만든 것뿐이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또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 3개월 이내 치료 이력이 있어도 가입이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설계사한테 미리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정확하게 컨설팅 받으셔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넣자거나 아니면 너보고 유한회사를 찾아보자 라든지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연구소에 만약에 음. 접수를 하실 때는 고객님께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맞아.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시고 음. 네, 그리고 안내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음. 사실 보면 그도가 처음에 이제 기초 상담도 해드리고, 단순 문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드려요. 제가 시간을 최대한 내 가지고 하려고 하고 근데 가입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님들이 하는 게 훨씬 더 음. 디테일하고 음.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어요 음. 저희가 최소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3개월 내 병원 다녀오셨냐 음. 3년 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라고 음. 여쭤보는 거는 아 이걸 통해서 보험가입을 안시켜야지 이게 아니라 네, 전문가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고 음.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이게 스케줄들이 나오거든요 어 이분은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서 음. 이렇게 상담을 해야되는 부분들 너무 건강해 그냥 가입만 해야돼 또 요런 분들의 상담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한 상담 방향을 잡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한테도 속이지 마시고 음. 어, 전문가님들한테 도 속이지 마시고 그거는 결국 본인의 어, 보험을 잘못 가입하는 길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일반 보험이 제일 좋죠 음. 그런데 내가 아픈데 그걸 속이고 가입한 일반 보험은 정말 의미 없는 보험이고요 음. 차라리 정확하게 고지하고 유병보험이면 유병보험을 준비하시고 적절한 부분들은 전문가님들과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월 어른이 보험 순위를 보니까 어쨌든 태아 어린이 어른이 다 합쳐진 거니까 네집이 네. 당연히 우세할 거라고 예상했던 네. 것처럼 집이 네. 우세했고 음. 2위가 현대였죠? 네. 네 여기는 뭐 태아 비중이 높았다는 라 생각도 들고 어, 태아도 높았고 어. 실제로 저희 팀도 음. DB랑 조합으로 같이 구성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현대만 나간 건 예전만하게 나가진 않았는데 음. DB를 기반으로 두고 DB랑 현대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조합 구성이 정말 많이 돼 음. 네, 네,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흥국이랑 농협이온 쪽이 또 치고 올라왔어요 흥국은 유사함은 업계 평균 금액이었지만 저렴한 회사고 음. 이대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홍국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DB가 어깨 평균 금액으로 떨어지면서 홍국도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능적인 음. 면, 납입 면제부터 시작해서 음. 보험료적인 면에서 DB를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메리츠가 저는 사실 순위에 못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메리츠가 생각으로 선전하면서 많이 팔렸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종수술비 있어서는 메리츠가 가장 먼저 선보사에 도입을 했고 음. 보장 약관이 제일 좋아요. 현재까지는 다른 회사들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음. 메리츠가 종수술비를 없앨 거야라고 이렇게 좀 약간 반협박을 했는데 결국에는 친종으로 음. 네, 더 확장을 해서 나왔거든요. 음. 수술비를 좋아하시는 매니아층들이 계세요. 음. 특히나 수술을 뭐 가족 중인 누구라도 음. 해보셨거나 음. 본인이 해봤더니 너무 보장이 빵빵했어. 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술비에 막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 음. 또 진단비는 1회만 지급되고 없어지다 보니, 매매 지급되는 수술비가 사실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메리츠 수술비가 보장은 되게 좋은데, 음. 너무 비싸요. 제가 이제 비교했던 연령이 21세에서 24세 여성 기준이었는데, 총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보험료가 더 비쌌어요. 이 이대진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흥국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DB가 어깨 평균 금액으로 떨어지면서, 흥국도 같이 비교를 하는데, 음. 2만원이라고 치면 어. 20년 납하면 얼마죠? 그러면 480만원. 480이면 고객님 어, 나또 상담을 하게 되네 지금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 상담하지 어. 마세요 네. <웃음> 네 그런 거를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2월 어른이 보험 음. 네 성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음. 눈여겨볼 만한 조합 음. 뭐 1월이 크게 변화된 건 없나요? 변화된 거 없고 디비가 음. 21세부터 30세까지가 유삼 뇌, 허심이 2천씩 들어가던 게 지금 1 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는 똑같이 1 천만 원으로 다 비교했을 때 저렴한데 고장이 좀 작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대를 같이 보완을 할 거냐, 한국을 보완할 거냐, KB를 보완할 거냐 하는데 사실 제가 농협은 잘 거론을 못 드리는 게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좀 비싸요. 한도는 많이 들어가요. 음, 음. 그러니까 한 회사로 몰아서 한도를 크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농협인데 그러지 않고 가성비를 따져서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음. 농협은 조금 죄송하지만 거론하기 음. 어렵고 DB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현대를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음. 수술비 보장 범위나 한도가 음. 업계 최대예요 그런 면에서 수술비를 현대로 몰고 진단비를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편이다 음, 보니 음. 그렇게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간편하게 보겠다라고 하면은 DB랑 KB 음. 이렇게 구성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님 설계안을 보잖아요 보면, 아, 이게 노하우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조합 설계를 얘기할 때, 이 회사에 뭐 천만 원 넣고, 이 회사에 천만 원. 단순히 5대5로 나누느냐. 어떤 담보는 여기를 중심적으로 풀로 넣고,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담보별 구성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도 조합 설계의 기준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회사가 단순히 그 진단금만 보고서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음. 세부적인 항목의 음. 이것들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네. 어, 설계한 받아보시고 또 음. 설명 들어보시면 아, 뭐가 다르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데 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번 달은 여기 여기 좋고 아 좋습니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음. 고객님마다 다르게 설계를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딱 정확하게 뭐 A다 B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음.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음. 보시면 좋겠다. 2월에는 그러면은 기본은 DB 여전히? 네. 일반으로 음. 현대냐 KB. KB. 네. 그리고 어. 홍국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음.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다 보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이 사실 금액 차이를 진짜 너무 예민하게 따지는 고객들 아니시면 음. 사실은 경험상, 음. 경험상 어느 정도의 이 보상 책이나 서비스를 갖춘 회사 음. 고객님들도 불편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했을 때 바로 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분쟁이 좀 적을 수 있는 회사들을 추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께 의견을 많이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태아는 역시나 현대 거기에 반할 수 있는 회사가 아직은 없다 네 그렇고 어린이 출생 이후부터 음. 20세까지 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DB 플러스 현대. DB를 기반으로만 가져가도 한도가 부족하지 않아요. 음. 20세 이하까지는. 20세 이하까지는. 네, 그리고 가성비가 정말 좋고. 근데 이제 보장 범위라든지 이런 것까지 음. 보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 그렇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DB랑 KB 이렇게 비교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한 회사를 가는 것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괜찮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른이 보험에서는 음. 지금은 조합서기가 네. 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한도 이만큼 못 가져가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회사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어, 메리츠가또이 영상 보고 화나서 진짜 막 <웃음> 어, 파격적인 거 내보낼 수도 있어요. 사실. 제발해주세요 그 어, 네네. 네. <웃음> 리치 사랑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2주차, 3주차 돼가지고 또 변동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면 한도를 제한 거는 회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런 건 긴급 영상 저희가 찍으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 네, <웃음> 그거는 커뮤니티 통해가지고 공지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올려드릴 테니까, 네. 상담받으실 때 그런 오해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 왜 갑자기 달라졌나요? 이렇게는 음, 음, 음, 음. 당황하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 어, 지금, 팀장님들 육성하느라고 아주 뼈가 빠지세요.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들 소개도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육성이라기보다는 음. 팀장님들 경력직이 많으시고 음. 거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성비가 좋게 고객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보험을 설계할 것이냐를 저희는 항상 연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음. 같이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음. 리뷰를 하고 보험연구소에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음. 항상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드리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담의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음. 그냥 매출을 많이 하는 음. 설계사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로 고객들한테 진성 설계를 하느냐, 음. 설계사로서 프라이드를 갖고 하느냐, 평생 직업으로 고객님들하고 연대를 갖고 갈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가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을 추천을 정말 드리고 싶고 음. 저희 팀장님들 소개 사진 한번, 한번 올려 드릴게요 음. 고객님들 한분한 한 분한테 대하는 마음은 아무리 바빠도 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설계안을 받아요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팀장님들 사나이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만큼 정말 전문성을 갖춘 팀이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상담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전문가로서 좀 성장하고 싶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보험설계사분들이 계신다면 문의 주시면 음. 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분야에서는 진짜 음. 1등 만들어드릴 자신 있죠? 네, 보험연구소랑 제가 계속 같이 진행을 하는 이유는 방향이 맞아서 요 온라인으로 마구잡이로 하는 음. 보험 영업에 정석의 길을 만들자 음. 그런 취지도 있다 보니까 음. 저희랑 마음이 같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음. 저희랑 한 방향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보험연구소를 통해서 보험 시장이 좀더 건전해지고 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뜻을 맞춰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간혹 가다가 상담 예약을 저희가 어렵게 잡아드리는데 음. 약속 시간을 잘안 지키신다 거나 음. 기본적인 저 예의들 음. 같이 지켜주시면 저희 팀장님들 정말 더 높은 수준의 컨설팅으로 보답하실 거라고 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또 파이팅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구독자님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